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규입니다 어, 어제 송호 열화상 카메라 저희가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어, 오늘 아침에 오니까 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웃음> 자 여기 그 어, 화면에 뜨는 거는 이제 뭐 저쪽 뒤에 38점 뭐 이렇게 뜨는 거는 모니터구요. 멀리 있는 모니터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그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떤게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온도가 이제 특정 온도 이상 됐을 때 이렇게 빨갛게 네 좀더 선이 이제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손 지금 뜨겁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예, 여기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끔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어, 그외 정상적인 온도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어, 하얗게 나오게 만드는 거구요 요쪽에 있는 요, 요기 화면은 요 화면은 이건 저쪽 뒤편에 있는 TV 화면입니다 예. 제 얼굴 온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고 이 위에 있는 카메라들도 어, 두 개를 해놨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놨습니다 하나의 mbr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 지금 굉장히 또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